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한국의 식민사학계는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민사학계의 주눈거가 한국 역사의 곰이나 박혁거세 같은 신화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동시에 모순되게도 일본 서기는 맹렬하게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 서기에는 신화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일본 서기는 물론 고서기에서도 일본의 개국 신화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서에 나오는 신화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화는 어떻게 다른 것이기에 우리 사서는 신화라는 이유로 못 믿으면서도 어째서 신화를 말하고 있는 일본 서기는 그토록 맹렬하게 추종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직접 확인하고 식민사학자들이 펼치는 모순된 주장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관한 다양한 책을 출간하신 넬리 드레이는 고대 일본 미술 전문가인데요. 이분의 연구로 만들어진 영원한 일본이라는 책자는 총 159페이지로 얇은 편에 속하지만 이 총서 시리즈 자체가 사료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역시 수많은 사료들과 설명들이 있습니다. 책이 설명하는 스타일은 당연히 일본에 대해 배운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본대로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서 전하는 신화 내용도 역시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을 것이기에 그의 책에 담긴 일본의 그 계국 신화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신화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세명의 신령들이 있었다. 그 신령들이 일곱 세대를 거쳐서 자손들을 낳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부부를 낳았다.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을 만들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 부부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다리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더니 물과 섬을 만들고 거기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 이들이 바로 일본의 창조신이자 일왕가의 조상신이다 그런데 불의 정령을 낳는 도중에 이자나미가 죽는다. 이자나기가 저승까지 내려가서 이자나미를 다시 데려오려 했으나 저승의 음식을 먹은 이자나미의 몸은 이미 부패해서 이승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다. 이자나기가 저승에 갔다와서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그의 깨끗해진 몸에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여신 스키요미, 바다의 신 스사노가 오 태어났다. 곧 저승을 지배하게 된 이자나키와 이자나미의 다툼에 겁이 난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는 동굴로 도망쳐 그 입구를 큰 돌들로 막아버린다. 태양의 여신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곤란해진 신들이 모여서 아마테라스를 동굴에서 나오게 할 방법을 의논하였으나 딱히 방법이 없었다. 이때 무희의 여신인 아메노우즈메가 동굴 앞에 모닥불을 피우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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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보석들을 보고 있었다. 이때 신의 신이 동굴의 입구를 다시 막아버렸다. 이로써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는 다시 세상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다. 직접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지금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역사책입니까? 이 신화는 그 어떤 신화와 비교해도 그 황당무계함에서 급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생설화나 민족과 민족의 융합 같은 사건을 이야기로 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인데 일본 서기에 적혀있는 이런 신화는 역사책이 무슨 만화책 드래곤볼도 아니고 불의 정령이 어쩌고 그 정령이 동굴에 갇히고 이런 걸 어떻게 역사책으로 인정하고 인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채널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서기는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신봉하는 것이지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사가 아닙니다. 세계에선 안 통하고 오직 우리에게만 통하던 겁니다.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런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의 국권을 생각해서라도 그 책을 근거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기정사실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스스로 세계의 자신들의 역사를 사실로 검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식민사학계에서 일본사를 정설로 만들어준 것입니까? 크게 뭐아 신화라서 믿을 수 없는 한국 역사는 못 믿겠고 일본 서기는 믿을 수 있다 라는 기준을 두고 모든 역사 왜곡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왜곡을 시작하고 외국에서는 그걸 받아서 한국에서 그런다더라 라고 말하고 식민사학계는 또 그걸 받아서 외국에서도 검증 다 끝낸 거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부수적으로 봐도 왜곡된 역사를 배운 것은 물론 왜곡된 역사로 만들어진 영화를 세계인들이 봐야 하고 세계의 아이들이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게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이런 태도는 역사 왜곡 바이러스가 융합하기 쉬운 빈틈입니다. 역사를 알고 가르친다는 분들도 스스로 알려하지 않고 무비판적 수용과 냉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교과서에 문장 하나 가지고 어떤 역사학자는 평생을 매진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학자들이 미지의 학문세계를 탐구해서 그 연구성과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개설서도 만들어지고 이게 일반화돼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 그런 증거들이 있어? 우리 학자들은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하는 말이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내가 여기서 변심하면 내가 쌓은 공든탑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야. 차라리 내가 알수 없는 고대사나 언급을 피하고 근현대사나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 강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올바른 근현대사 사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자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라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정치권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 강사의 강의를 잘 듣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용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근현대사에서 진보라인과 비슷한 사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진보라인의 동조가 따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원하는 사관으로 만족시켜주는 역사 설명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진보층은 그청산유수 같은 말에 홀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역사적 설명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대사에 대한 설명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국민이라합시고 정치권에 주문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뭐를 하라마라 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더 파괴될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룡안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고대사에 관해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인용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사를 왜곡한 중국동북공장과 근대사를 왜곡한 일본을 잠시 보여주면서 대제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동아시아 갈등의 주범. 그리고 이어서 왜곡된 역사논쟁에 빠져드는 것.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왜곡문제를 꼬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말이 좀 이상하죠? 왠지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인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간접인용 형식으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심용환 고대사 논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한민족의 고대 역사가 대단했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영토가 훨씬 컸다는 논쟁 한민족이 위대한 고대사가 있었다는 한국 고대사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 일부 유사 역사학자들은 환단국에 근거하여 고조선 이전의 환국이라는 초고대 문명을 설정해서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환단곡이라는 경전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세계 4대 문명이 환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단편적인 역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인용하거나 기후나 지진 같은 기록을 들이밀면서 중국의 절반이 고구려였고 백제나 신라가 알고보니 중국 남부지대나 일본을 지배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유사 역사학자들은 기존의 역사학자를 공격한다. 그들이 모두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자랑스러운 과거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이 왜곡된 역사연구를 진행했고 그것을 한국의 고대 사계가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로트는 수십 개의 언어와 수백 종류의 민족이 상재하며 발전한 지역으로 별도의 학문 문과로 수십 개 국가의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 성과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나타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목민족은 스키타이와 흉노족 정도인데 이들의 문명이 기껏 해봤자 기원전 7세기, 8세기를 못 넘기는 건 역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기존 학계의 입장은 강과하며 제야사학이 제기하는 여러 비판에 대해 이미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학자가 현재 한국과 일본에 누가 있는가? 여러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임나일본부는 기껏해봤자 무역기구 수준의 교류기구로 보는 것이 고대 학계의 상식이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한 사건 중에 하나인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이 왜 식민사학인가? 바레고를 쓴유두공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 대부분 낭랑군을 평양에 있는 것으로 봤다. 기껏해봤자 일본 학자들은 80여개의 고분을 발견했을 뿐이고 해방 이후 북한학계가 2천여개 이상의 낙랑군 고분을 발견했다. 우리 학계가 낙랑군이 단순히 식민기관이 아닌 토착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대관절 무슨 소리냐? 비판과 논쟁은 참으로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양심과 실력을 배제한 채 몇몇 파편적인 주장으로 학문을 호도하거나 대중을 현혹시킨다면 그것만큼 몹쓸지 또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용환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칭찬이 아닌 콘텐츠에서 영상을 직접 올리는 직접 인용 방식은 어렵습니다. 이 제목을 치시면 직접 시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뭔가를 알만큼 알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완벽하게 식민사학 편에 완고하게 서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사학 쪽에서 단편적인 역사자료를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식민사학계 쪽에서는 뭐 다양하고 정확한 사료들을 엄청 많이 인용합니까? 그 반대죠. 민족사학 쪽에서 하나의 자료만으로 집중합니까? 일개 유튜버인 저만 해도 다른 나라 사료들을 다 제시하는데요. 반면에 식민사학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일본 서기만을 추종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화제를 못하니까 제가 영상마다 설명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식민사학은 학문이 아니고 여론전이라고 했죠. 일본 서기를 추종하면서도 눈치는 보이니까 직접 인용하면서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만 언론, 정치인, 학자들을 내에서 공가를 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일본인들이 하는 짓과 닮아있어요. A를 B로, B를 A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민족사학에다가 딱지를 붙여요. 이렇게 할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쟤들이 어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역사 오덕쿠 따위에서 그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언급하고 정치권으로 이어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벙어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심륭왕이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진보사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진보에게도 식민사학계에서도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름도 흡사한 사람으로 임용한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썸네일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계가 돌아가는 일에서 상당히 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심용환과 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사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제가 이건 정말 맹세코 말하는데 지금 그 시대에 유치한 연구 방법은 아무도 안 써요. 사실 사학과야말로 민족주의와 진보의 온상이에요. 굳이 사학계가 잘못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식민사학을 받아들인 게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로 바꾸면서 너무 과하게 매몰되었던 게더큰 문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그럴까요? 이분 역시 방송에 나오고 꽤잘 나가는 편입니다. 반면에 황연필 강사는 좀 다릅니다. 식민사학계를 맹신하는 황연필을 왜 공중파나 다른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울고은 사람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을 알게 되면 완전히 변할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이나 그 카르텔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는 법 그들도 황현필을 보며 그 정도는 느끼고 있기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 라인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황현필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알아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서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학자들의 말이라고 맹신하는 태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말이죠. 세 가지 이야 잠깐만. 환당국이... 유사역사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대륙, 백제 대륙 고구려 이야기하시고 그러신 분들 도저 비판하실 수 있겠고 그... 우리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중국의 역사 왜곡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또 그곳에 매진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싸우려면 극족을 저도 파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야 되지만 저는 일단 그분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욕으로 인해서 나아가고 나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그분들은 걷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과 내가 척을 지고 싶겠습니까? 자신은 잘 모르고 학자들의 스탠스에만 발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정 온당한 것입니까? 진정이게 역사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논의하죠. 우리 사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중국 사서와 다른 나라의 사서들을 비교 분석하고 같이 인용하면서 주장하는 것이지 어느 한 권의 책에 천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 아닌 학자들은 천하흥망필부유책이라는 말을 스스로 새기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고 비교하며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매우 중요한 본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